여러분 오늘 제가 슈퍼에 가서 이게 이걸 말리면 시래기가 되는 거고 안 말리면 무청이 되는 건데 여기 보세요. 무가 달렸는데 무는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근데 이 무청을 가지고 물김치를 음, 무슨 김치라고 그러지? 알타리 김치나 뭐 어, 알타리 김치를 담그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알타리 김치를 또 열무 김치 음. 알타리 라고 보기도 뭐하고 근 이게 독일말로 음. 그 독일 말 독일에서는 이거를 5월에 사탕물 라고 그러더라고 그지 그만큼 다니까 그래서 5월에 사탕물을 가지고 알다리 김치를 좀 이따 담글 거예요 여러분께 보여 드릴게요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 거야 아 오늘은 그 청각물을 가지고 그 김치를 담을 거야 이게 한국, 한국에서 이게 무가 이렇게 커가는 것 같아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 아니까 저거? 아니야 총강은 조금 내야돼 이게 그 비트보다는 크고 무보다는 작은데 마이 류이벤이래 그래서 이게 5월에 달콤한 무뭐 이런 건가봐 근데 이게 한국에서 담그는 거는 그냥 물에다 절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여기 얘네들은 한국과고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데 안다듬고 이렇게 잘라 버리려고 그리고 껍질도 우리 그런 거 싫어하니까 껍질은 다 까버릴 거고 얘네가 1차적으로 슈퍼마켓에서 이거 팔때 무청을 다 세척을 해 갖고 나와서 웬만한 거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통째로 하는데 우리가 큰 통이 없잖아 독일에는 큰 통을 안 팔아요 신기하죠? 팔기는 팔지. 근데 이제 목, 애기 목용통 같은 거 그런 거 팔지. 아, 그거는 식용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먹기 좋게 한요 정도씩 해서 한 3등분 해서 잘라서 음, 절일 거야.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여기를 자를 거야. 어디 봐, 이거 봐야지. 뭐 보여줘, 이렇게. 멋지지 않냐? 이게. 이게. 응. 아무좀 보여줘, 서로로 가리지 말고. 이게 원래 내가 그 해장국 끓여 먹으려고 응. 시래기가 없으니까 응. 이거 사다가 넣으면 되겠다 하고 했는데 이걸 넣으니까 어, 무청이 너무 연한 거야. 그래서 응. 와, 이거 가지고 김치 담, 담그면은 한국에서 만드는 총각 김치, 뭐. 어, 총각 무 그런 거가 되겠네? 그러면 이거를 담궈서 익혀서 냉장고에 다 넣어서 열무 비빔국수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름에는 좋지 않겠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뭔데? 독일이 옛날 날씨로 돌아와가지고 음. 추워 그래서 열무김치 맛이 좋을지는 모르겠어 열심히 만들어봐 실패하면 어쩔 건데? 허 실패해도 먹는 거지 뭐 나는 그 중국 영화 보면은 그거 있잖아 도마 이렇게 나무 통나무 갖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집에다 이만한 거 놓고 거다막 자르는 거 그거를 집에다 놓고 싶어 이 도마들이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이거, 이거 하고 응. 저기 저기 상위에 가면 딸기 팔잖아 어. 딸기 좀 사오지? 어이씨 뭐 했던가? 내가 사올까? 아니야 사고 그래? 아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갈까? 딸기 사러 갈까? 그 저기 경, 그 저기에 경그저기 있어 어디? 산에, 산에 지금 경마장 앞에 있잖아 그... 아, 경마장이 아니고 어. 승마학교 승마장? 승마학교? 어 <웃음> 경마장 그러면 과차인지 <봐야 웃음> 알겠다 아 맞다 맞다 맞지? 한국에서 먹는 오이 고추나 아삭이 고추 그런 거죠. 맞 오이 고추지? 근데 아니잖아. 아씨, 나 어저께 이거 이거랑 쌈 먹다가 <웃음> 죽을 뻔했다. 무슨 청양 청양 오이 고추라고. 그래. 배가 아프더라고 나중에. 무만 썰어놓은 거구나. 응. 무랑 고추랑 씨, 파랑. 희원하지 무가 응. 달아. 아 내가 지금 먹어보니까 무가 단 응. 달아. 어. 설탕이 꼭 들어온 것 어. 같은 느낌이야. 단데 무가 또삶아놓은것 같아 맛이. 음, 그럼 약간 물컹거리네. 응. 음. 할걸 그랬나? 깨끗하게 씻어진. 5월에 사탕이 이제 물 절여야지 어,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아우씨 아까 학교에서 학교 주차장에 있는데 나무가 막그큰 그 나무가 희청거려가지고 엄청 겁났어 나오지도 않오랫따라왜 이렇게 일찍 끝난 건지 아니야 내가. 우리가 리드를 갔었어야 되는데 어때 그만큼? 그 맛은 어때? 부드러워 부드러워? 응. 그냥 풍데나고 원래 이것도 응. 물을 끓여서 하더라고 응. 근데 난 싫어 헉, 그렇게 많이나 소금을? 응. 그 소금이 마지막이었는데? 바다소금이바 다음에 꽃소금밖에 없어 아럼 꽃소금 넣을 때도 로나 나의 소금을 다 쓰는 거야? 어, 소금 응. 많이 먹으면 죽어 빨리 먹어서 소금 다 쓰면 죽어버래놓고 한꺼번에 다 넣어?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소금은 빨리 먹어야지 나는 그 히말라야 소금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많이 먹나 몰라 이제 아마 또그 먹는 이유를 알 때쯤 되면 또 히말라야 소금이 다없어졌을것 같아 히말라야 소금을 되게 많이 먹더라고 빨리 절여. 재미있 n e u t 터 다 먹어야지. 나는 내가 다 먹었고. 미쳤나? 다 좋아져.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 까나리 쪽좀더 넣어볼까? 아닐것 같은데 내가 김치나 볼때그렇 까나리 좀 많이 안 넣는데. 그러게. 한번 먹어. 봐 <웃음> 맛있어? 응. 맛있다 그래. 맛없어도 맛있다 그래. 설탕 좀더 넣을까?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설탕. 저기 있어. 땡큐. 음, 응, 맛있네. 맛있다니까? 오. 잘 먹네. 아, 별거 아니네. 김치하고 똑같네. 음. 내가 혹시 어디 가서라도잘 만들어서 먹 만들어 먹을 수 있. 겠 아니 어디 가지 마. <웃음> <왜>? <웃음> 김치 나는 거 오늘 한 번이야? 아니, 응. 난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 <웃음> 아 뭐가 무서워?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면 있었게 많아서 혼자 있는 거 싫어. 김치 비주얼이 괜찮은데? 응, 괜찮통. 음. 문제가 있어 i 김치 미션 s 김치 항상 성공할 수 있을까? s 그러면... 김치 미션 끝! 안 아, 끝났어! 뭐? 뭐가 남았는데? 셰프들이 하는 걸다 d 거 <웃음> 그 그래. 알고 있잖아. 문 열었네? 열었지. 쟤는 지가 혼자 딸기 다다먹었시 꽃을 따갈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다다 입어서... 따갔어, 아니야. 많이 따갔고 이제는 없어. 사람 많은가 봐. 젊은 아가씨가 해서 그러나? 응? 예쁜가 봐. 신게 네, 네. Hello. Dubai Dubai Dubai 로 할까? 이거랑 뭐. 아니, 이거랑 이거. 응. 저성가어 저게 성, 그 원래 성벽이 있으면 그 중간에 기둥으로 돼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저거를 비료 창고인 줄 알았어. 그건 아니라고? 비료 창고들이 저렇게 생겼거든. 계속 위에다 비료 팍 넣어놓으면 밑에서 이렇게 쫙 열면 비료가 쭉내려오는그이런건데 여기는 이제 꽃을 심어가지고 아마 내년쯤 꽃을 또 어. 땅에 하 근데 우리 저기 크리스마스 나무가 어디가 있잖아? 아직 안심었나 여기 크리스마스 나무가 어디? 아직 안심었나 날씨가 좋으니까 저기 프랑크푸르트 아니 시내가 보여 왜눔나?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파랫잖 아라들이에요. 그까 하나는 사라졌도요 근데 여기는 다양한 색깔이네요. 맛있겠다. 고마워, ouais, 여보. 잘 먹을게.